안녕하세요 히라크역의 함갑입니다. 우루기 일장을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렘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투아들을 데리고 모압지방 에 가서 거려하였는데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나오미요 그의 투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름이니 유다 베들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우르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귀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에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지방에서 여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음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음이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이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태중에 너희의 남편을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주지 못할지라 가영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느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네,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였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도 하며 그들의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루슨 그를 붙쫓쳤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고란의 농소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외 어머니를 떠나면 여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두 사람이 베들렘까지 갔더라. 베들렘에 이를 때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증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군을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옴미가모압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여인 우릇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포리 추수 시작할 때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룻기 1장을 읽으셨습니다. 룻기 1장은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떠난 나옴이란 여인이 가족을 다 잃고 겨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베들레헴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룻시라는 모압 여인 며느리가 함께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룻기를 읽으면서 룻시라는 모압 여인에게 집중합니다. 그녀가 남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은 것이라든지 다른 며느리는 떠났는데 그녀만 낯선 땅으로 들어왔다던가 그녀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들이지요. 그러나 잠시 마음속에서 그녀 루스 내려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이 책은 처음부터 모압같은 이방인들이 읽으라고 기록한 것은 아니니까요.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어 읽으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니누엘을 전도했던 요나서도 마찬가지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룻기는 그 주인공이 루시 아니라 나오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풍족한 채 내보내셨다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 이방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지 바로 그 이야기가 이 책의 주제입니다. 읽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도록 만든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방여인으로 하여금 그에게 낯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였을까요? 둘째, 루시 보아스로 말미암아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왕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즉이 이야기는 다윗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관련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룻의 베들레헴 입성 혹은 예수께서 탄생하신 곳으로의 이방여인 룻의 유입이라는 관점에서 룻기 일장을 우리 이방인의 천국 입성이라는 관점으로 읽어서는 없을까요? 오늘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귀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you mm -hmm.